안녕하세요. 별랑카페입니다. 오늘은 로또 1035회에 그 다음, 에구장에서는 1225, 1 12, 1 2 5 중에서 필출이다. 아, 그래서 제가 고장하는데 지금 1심이안 나왔습니다. 다음은, 어, 화요일 날 올려드린 거죠. 어, 적어도 한 어?